배틀랩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자, 설치해볼게. 네, 지금 배틀랩 들어와있고요. 네, 설치하면 돼. 그럼 설치 버튼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치 자, 이건 원래 제고급 해놨고요. 바탕화면에 오, 써있네요. 31.1기가 와우. 설치 고고 설치 고고 자 들어갑니다. 설치 설치 시작 타따따따 어? 100%에서 멈췄어. 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빨리 내배로 갈게요. 자. 아, 벌써 내배로 하고 어, 난리야? 지금? 응,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다음에 큐티킬러로 갈게요. 자, 큐티킬러 TV로 가겠습니다. 생성. 아주 어떻게 좋아? 오 역시 그래픽이 쩌네요. 짠 도움말 행정인터페이스, 씨업교식 알죠? 아업교식 누르면 달리고요. 누구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거지? 잠깐만요. 탭킥 누르면 되고요. 퀘스트 로정 들어갈게요. 바로 악의 석을 잠에단 야행지 밖에 황야의 성물을 찾아. 황야의 성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바깥쪽에 있네요. 호 그, 호호 PP 상무지에서 이 황야를 정화하겠다. 뒷자루 다 열어주고요. 그여고요 살려, 살려, 오, 좋아, 좋아. 네, 이놈! 자, 자요! 대부분 길 따라가면 보통 있죠? 길 어디로 왔고요? 자, 따지 봅시다. 어디에 보죠? 아, 번개죠 폴라, 14%야? 때려, 때때 때리고. 맞게 하면 30%. 예, 네, 그다 똑같은 건데. 때려 생키 맞았고요. 얘를 찾아라. 여러분, 내브라 아. 이게 한글로 되니까 좀 어렵다. 스태미너인데 지구 력이야 지구력. <웃음> 지구력 물려오려. 물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길 따라가면 필이 있죠. 보통은. 아 우리 스테미너물약 먹었잖아. 먹어주고 눌러 달려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능력 생겼고요. 스킬도 일단 냅두고 달려요.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살려 살려 이건 뭐냐? 근데 뭔가 뭐, 뭐 이상한데? 가방이 더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아... 때려 때려 오우 쉣 못맞았어 오 MN을 넣어주고요 <목소리> 못먹어도 내패롭니다 자, 야! 이거와이거아 확실히 이래픽이 확실히 거이이 좋다 이거야! 이야야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이 뭐안 보이지? 길 따라 하다 보면 있던가? 쭉쭉쭉 있네요. 악의 소굴 네, 악의 소굴이 캐스트 기록 보시면 못두다 잡아야 돼요. 모 잡아야 돼. 다 잡아. 다 잡아. 오렉이 안돼. 야 뭐야 왜 이렇게 아퍼? 오늘 내기할래? 빨리 안 죽어. 저 피해. 오케이 한 방. 빠짐없이 못잡았자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명룡률 3% 어.. 피해 몽둥이에 나갈까? 가자구요 잡았나? 에이, 안 잡고 가면 뭔가 찜찜해서 꼼꼼한 향이네. 내일 네, 안 잡았네. 핸드 되게 어 좋아. 죠. 자, 현재 저 3대 별입니다. 3레벨. 고고. 안개 없이 주문이 됐습니다. 나 일단 민첩부터 찍어야 되나? 반짝반짝한 것같고요 그렇지 앉아봤지? 이렇줄알았서이어와 여기 들어왔어요. 요 차차차! 무섭, 무섭, 모두 잡자, 교 e d e però 그죠 없는 것 진짜 오호 아 보스다. 오 h 쉣 어, 아싸, 잡았다. 이렇게 면 아, 오케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어, 오케이, 아카라한테 가서 보상받으면 되는 거죠? <웃음> 다 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머. 체인제 방어력 20% 증가. 공개 대피의 1. 바꾸고요. 치유 물량. 바꾸고. 치유 물량. 바꾸고. 이런 거 버리고요. 뭐야, 공간이 안 돼? 이런 거 버리면 되지. 자, 퀘스트 클리어 했어요. 그럼 이제 마을로 가야 됩니다. 마을로 가려면. 호을 열고요. 짠. 뿌프뿌프. 오, 저 빨려, 빨라, 빨라. 완전 빨라. 그지 자, 이게 많이 한번 해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쭉쭉 가는 겁니다. 쭉. 듣고 있어. 그래. 자, 필요한 거 팔고요. 자, 돈좀 되는 것들을 팔자! 불량 놔두고요. 불량 놔두어야 되고. 이거, 감별해야 되는데. 안 하고 팔면, 돈이 안 되잖아. 오호 플레이 플레이! 자, 샀어. 용량 21% 거래. 자 정리해보죠. 참고 한번 가서 덕분에 넣고 크리스키로 자 첫번째 거 클리어 자 이제 두번째가 아 우리 큰 까마귀 잡는 겁니다. 큰 까마귀 바로 떴고요 이거는 이제 두번째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놔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필요하니까 그냥 먹어고요 지금 아직 당장은 되게 필요치 않으니까 돈 모아놓고요. 이제 보자. 새 기술 봅시다. 현재 방어 공격인데 위생? 희생불 보. 토박아동 조절 집중? 아시 뭐지? 어떤 게 어떤 걸보여주는 거지? 희생 강타? 물진. 야, 이게 하,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 빛줄기. 해머, 딤. 뭐야, 이거? 뭐야? 이건가? 이걸 배워야 되나? 방호라 기도. 어, 시킬 뭐였지? 현재 현 이제 4레벨이고요. 포인트는. 15개인데. 처음에 밑에 몇개 올리려는데. 아, 이거 일단 놔둬볼게요. 일단 바로 나가보죠, 뭐. 이제 다시 쭉 나가가지고. 그럼 까마귀까지 잡고 바보낼까? 택배 상무지.. 아! 스테베로 물량 안 샀다. 지금 키우고 있어요? 큰님 지구력 물량. 비용 2 5원인니까 자극형도 쌓고 다니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시스템는 물량이 되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막혔겠지. 자, 무조건 길따라 이동하겠습니다. 보통 길따라 이동하면 웬만한 케이트들은 그다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면 우리가 볼모가 되는다. 스태미나 먹어주고 달립니다. 스텝이나가 중요해요. 아, 쩍들따라 올라가면 왔네요. 무시무시 달려달려. 이제 플라미가 지나가도 한만 안하겠죠. 자 차가운 평화. 열어놓 없고요. 길 따라갈게요. 그냥 쭉. 야, 너무 길 따라갔나? 이럴치는 아니죠. 뭐야? 길왜 이래? 그걸로 가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저의 길은 저쪽인가? 가자 가자! 아르케스트를 위해서 애들 다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그 길이 있을까요? 거기 그 믿으면 길 따라갑니다. 아, 탭키 누르면 이게 맵이 보여요 여러분들. 미션으로 달립니다. 쭉쪽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네 매장기 좋았고요. 이처럼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졌군. 삼삼 그래, 삼.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제고 자, 이제 까마귀 잡으러 가면 됩니다. 어, 근데, 뭔가, 뭔가, 이상한데, 왜 내구도가 벌써 달았니? <목소리> 까마귀 만나러 갑시다. 내 군대가 너의 멸하리라. 이쪽 너무 안 좋. 아이씨안 들어가. 노노노 자식 와 <웃음> 끝났다 잡았어 이야얘너 어,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아나내 생각 너무 잘 잡는 거 같아 카시한테 돌아와서 보상 잡상 받으면 돼요. 음. 야, 너무 잘났는 거 아니니? 오. 째는클리어 우린. 우리... 네. 메단이 그대를 환영하오. 최대 피해 힘사0 양조는 제 필요 없고요. 내구도 너무 안 좋다 이거. 야. 자, 두 번째 또 클리어, 클리어 했고요. 이제 케 K 구하러 가는 건데요. 케 K까지 구하러 가는 건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많이, 많이 늦고 늦고. 그렇고 물약품 게다가 세면은 물약좀더사고 와야겠다. 잠깐만. 현재 몇 렙이죠? 아, 아직 사 렙이고요. 아, 포인트 하나도 안 찍었어. 음. 흐 음, 화면을 좀더더 이렇게 더. 할까? 투명도 밝기 음. 어, 좀더좀더 좀더 밝아진 것 같긴 한데, 수명도를 너무 높였나? 이제 좀 불만해졌죠? 수명도좀 올리고, 지하 통로에서 어둠의 숲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동 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하, 지하 통로가 어디서 나왔더라? 어둠의 숲을 해봐서. 일단 스테미나가 필요하겠네요 잠을 누르면 되고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포탈 포탈. 아, 어, 시간이 어떻게 됐지? 어, 태어볼판에서. 응, 어, 길 막혔겠지? 당연히. <웃음> 보스였어? 그렇지. 아 감내해야 돼 근데. 또 무시무시 탈려 그래서 보스였어? 렉덱스 계속 나오네. 아, 그냥 무시하고 갈라올더니 얘들 계속 나와. 소지할 수도 없어. 일 달려 달려. 일 따라와 봐. 자, 다들 지금 레벨업 반이라고 정신들 없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쭉쭉 지나가세요. 에어포인트 찍고요. 그냥 빨리 그냥. 그냥, 따라와. 자, 자 바이볼판. 여기도 에어포인트가 있죠. 자, 몸은 나름이 잡고요. 에어포인트부터 찍읍시다. 경치신다이또 오는데. 무시무시. 살려살려일 따라 싸우자. 애들 무시무시. 잡지마. 여기 내오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자스티밀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스팀밀러 무조건 먹어야겠네. 네, 여기 있고요, 얘들 지하 통로라고 했지 않나? 아, 지하 통로 1층에 있어요. 아마 맞아. 이 첩이 근데, 이렇게 안 좋아? 렉인가? 렉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구석구석 돌아오보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건 앉아보면 잘 되는데. 오노노노노노. 오 미쳤어 미쳤어. 와 나도 모르게 물량을 두 개나 먹었다. 죽인 줄 알았네. 아와와와 와. 아이안맞냐 오야씨 피가 안 들어 피가 피, 피, 피 다시 차는 거 뭐야 이거? 아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되면 미셔으로 가자 위로 올라가볼까? 심한 것 같은데? 오, 못 버려놨어. 자, 이제 스테미나 물려있구요. 따라가보자 이렇게 리소도 있으니까 오즈웨스 불어 오케이 성공 여기에 포탈이 있던가? 달려달려안 <웃음> 좋으려면 조금 뛰어. <웃음> 여기 포탈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기.. 내기 심한 것 같아. 아무 생각은. 해안 잡고 가야있는데 잡게 잡게. 꼬리. 튀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여기 보아까 뭔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있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자, 패스는 이렇게 깨는 거죠. 우리가 아, 많이 연습했잖아. 아, 투나 아키한테 가르고 왔고요. 아... 강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구나. 이게... 최대 피해 어쨌든 찾아 오이 뭐야 도피에 영중민5십삼 프로 피해 이십 로 아, 이걸 바꿔야겠죠? 할고요 아, 아, 아, 아. 지금 현재 부병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4 0십원다고요 오. 아. 잠은 온라인이네. 무슨 일이시죠? 저기 수리하고요. 어딱케인까지 구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그럼 K까지 구하고, 밥을 하는 걸로. 아가 어디로 가있지? 바이블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까 바이블판이 없었지? 어떻게 비실 건데? 좀 맞나? 설령. 내려 내려 내려. 아, 스태미나 안 샀어. 아. 아나 근데 이거 스태미나 없으면은 안 돼, 안 돼. 사냥이 안 돼. 아. 스튜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니까. 그대를 환영하오. 다섯 분 되겠죠? 오고 오. 어, 여기 길 가다 말았네. 아 이구나. 공무정. 그럼 여기에도 근처에 포탈이 있다는 얘긴데 포탈까지만 치고 갈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네,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셀텔만 찾고 에어포인트 찍고 가자. 이것도 열어버려야 되네. 없나? 돌아 돌아! 있을거야! 빠르게 이동 안 보이네. 으쌰, 깰, 깰, 깰, 깰. 안 보이네. 이거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에어포인트 어쩌고다 열어놓고요. 야 에어포인트 어 없어? 진짜 없네? 찾다찾다 아싸 바이블판. 아, 어, 이 또, 디아블로는 또, 또, 재밌는 게, 이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볼때안돼 있으면 정말 병란입니다 사장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철포 마무리 가자 쾌니.. 아. 마을 아, 중앙에 있죠 보통? 와, 아파 아파 아파 좀 정황이 있지 않나? 얘 어디 갔니? 자자자이어다 어? 뭐야? 나 방금 뭐 눌렀어? 어, 여러분들 게임 생성이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웃음> 자, 디아2 레저렉션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기, 플레이 했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